오랜만이네 망실됐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 같이 가자 나랑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될 나이야 누가 꺼내줬을까요? 그래.